체중계가 고장난건지 내 몸이 고장난건지 운동량은 늘리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은 점점 증가한다 꿈꾸면서 뭘 처먹나? 조금 더 노력해보자 나는 지금 살을 빼는거지 체중을 빼는게 아니니까 합리화 오졌다 밖에 나오면 저렇게 좋나? 나보다 운동가는거 더 좋아하는 개토끼 가볍게 걷고 가볍게 뛰고 반복해준다 아 오늘 수영 좀 하려고 했는데 물이 얼어서 못하겠네 허세 이 날씨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영원히 강 건너가는걸 그냥 개라서 그런지 진짜 개빠른 개토끼 오늘은 꼭 잡는다 개몰이 유산소 운동 거리 유지 한번 확실하게 하는 개토끼 휴식시간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면 도망가는 개토끼. 개개끼 개토끼 한끗 차이다. 예, 조... 오늘 수영은 못해도 빙판 위를 걷는 건못 참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은 꼭 해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들어가자. 얼음이 깨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스피드 스케이팅 유산소 운동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말자 나같이 가벼운 사람은 따라 <놀람> 오늘의 홈트레이닝 루틴 개중량 개코트 30개 중간중간 중간 턱걸이 중량 스쿼트 30개 세마리가 동시에 하면 금방 끝난다. 스쿼트 30개 4세트 120개 중간중간 턱걸이 무한 리필 우리집에 불가리한 백이 있었네. 이거 딱인데? 빠진 살 무게만큼 들어준다. 살 빠지기 전에 다리 근육을 유지시켜준다. 마지막 마무리 30개. 쉽게 끝나는 꼴을 못 봐주는 개토끼. 어우 무거워. 너는 왜 살찌는 거야? 하루가 1시간 같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왜 체중이 늘어나는 거 같지? 최대한 많이 빼려고 먹는 것도 더 신경 쓰고 운동량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렸는데 하루하루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제는 그냥 모르겠다. 운동을 멈춰버릴 수도 없고 변화가 없다고 멈추지 말고 이대로 밀고 가보자. 몸무게에 변화가 없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놔보자. 같이 갈까? Oh, y o d